<웃음> 오늘 게임 힌트를 잠깐 드릴게요 네 오늘 게임, 아뭐 방제 있으니까 그죠 오늘 게임 아오니 네 아오니는 아주 고장 게임이죠 클래식한 게임입니다 아주 클래식한 게임 버전이 벌써 계속 계속 그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되고 다시 나오고 하고 있는데요 어... 워낙에 유명한 게임이 만큼 아주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플레이할 버전은 6.28 버전이라고 하네요. 아오가 파란색, 아오이 할때그 파란색? 그쵸, 오니가 뭔가 그런 괴물 같은 그런 거겠죠? 약간 그 일본의 도끼리 같은 그런 거겠죠. 그래서 아오이, 오니라서 아오니 네, 그쵸.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게임입니다. 어 이것도 약간 마녀의 집같이 해나가는 그런 느낌의 공포게임. 집을 탈출하는 것이 목표인 그런 공포게임이고요네 그래서 아오니를 오늘 네 해보도록 할게요 아 화면 전화? 네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와! 유유유요네아 30초 뒤에? 네어 저희 잠깐만 세팅을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오니와 함께 오겠습니다 네 오겠습니다 도록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만요 없잖아요 <웃음> 이렇게 이렇게 바로? <웃음> 이렇게 이거 30초도 안될 것 같은데요? 그냥 저희 렉 걸렸을 때 수준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냥 유튜브 렉 잠깐 걸렸다 나온 그 느낌 아니에요? 약간 <웃음> 네 바로 나왔네요 아오니 네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를 어느 정도 하다가 그 나라가 너무 사실 공포게임을 할때 상상치 못함 <웃음> 공포게임 할때 나라가 좀... 음... 겁이 없는 편이라 일단 무난하게 진행을 해서 하면 아무래도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어, 공포게임은 어떤 놀라운 느낌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어, 대신 플레이해줄 분을 모셨습니다 나름좀 아바타로 옆에서 이렇게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게스트, 귤님을 모셨습니다. 귤PD님 모셨습니다. 와! 네, 그래서, 나라는 목소리가 크니까요. 마이클은 귤님 위주로 이걸 돌려드릴게요. 아오, 언니, 네, 귤, 귤, 와. 네, 귤하. 아. 귤님 방송이에요. 버츄얼 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게임. 아, 주인공의 이름은? 히로시. 귤로 하죠. 귤. 아, 못 고치나요? 이거 지울 수가 없더라고아 그래요? 추가만, 추가만 가능한 아 히로시귤이라고 할까요? 히로시귤 네 <웃음> 히로시귤 히로시귤 네네 네, 히로시귤 네아네네 결정 네오아 소리가 잘 나오고 있군요 네게 소리 한 번씩 체크해주세요 만약에 너무 크거나 너무 작게 들리시면 은네 말씀을 해주세요 네, 공부 게임은 좀 크게 봐야 사실은 재미있긴 합니다. 마을 밖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저택. 그곳에는 괴물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호호. 해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모르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네 명이 있군요. 아는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하네. 어 타쿠로 오 타쿠로 굉장히 그 주인공의 관상이네요. 왠지 추워 미카. 아 어! 네, 네. 귤림은 지금 네 S D 귤 <웃음> S D 귤인가요? 되게 귀엽네요. 네, 네, 귤님과 함께하는 게임입니다. 어, 어이, 이제 돌아가자. 타켓이, 뭐야 타켓이 겁먹은 거야? 네. 네, 그렇군요. 어, 깜짝! 비구리 네. 어, 어이, 왜 얘만 그림체가 좀 다른 것 같죠? 이제 돌아가자. 아니, 얘만 장르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느낌 탓인가요? 바보 같고, 히로시균 괴물 따위가 있을 리가 없잖아,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아, 얘 되게. 어어 이로시규. 히로시규 <웃음> <히로시귤. 웃음> 조심해. 네. 이게 <웃음> 장르가 다른 느낌인데요. 네. 가세요. 쭉쭉! 네. 네. 어. 키친. 부엌이군요. 부엌이에요. 오호, 이로시규. 접시가 깨져 있네. 아하, 접시 파편을 얻었다. 네. 순조로 건지네. 이로시규. 네, 조사 안해 봐도 되나요? 조사 어, 뭐 할게 있을까? 어, 없을까요? 남의 집 냉장고를 열어보는 건좀 그렇겠죠? 네 히로시귤은 아마도 예의가 바를 테니까 네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히로시귤 나오세요 네 히로시귤 역시 파편을 얻었고 아 잠겨있군요 어머야 <웃음> 이렇게 작은 것에 <곳에 웃음> 놀라시다니요 어머나 세상에 네 얘들아? 얘들아? 어? 얘들은 사라졌구요 네, 네 오늘 아워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귤님께서, 귤 피디님께서 여기 옆에 지금 있잖아요 옆에 여기 귤 피디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열리지 않아, 갇혔죠 당연하죠 네네 네, 그런 게임, 도 이렇게 신날 일일까요 올라갈까요 네. 옆으로 일단 1층 탐색을 네 마저 해볼까요 네? 오우 오우오우오네아안 오. 열리는군요 네 왼쪽으로 쭉쭉 가서 아안 열리는군요 네 1층 구조는 파악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길다랗고 여기 이렇게 부엌 있고 네 1층 구조 파악했고요 아 세이브 아 역시 겜임어중공가요네 응. <웃음> <웃음> <웃음> 아니요 이렇게 쓰겠습니다어이 당황스럽네요 오늘 첫.. 첫..인데 어 되게 굉장하네 위로 올라갈까요? 아 저기 무 저희 안 가봤나요? 가봤나요? 어, 가봤요 가봤나요? 아 잠겨있군요 다 잠겨있습니다 일단 2층으로 갈게요 어저 낙소? 아, 아직 구조일까요? 지도. 아, 지도가 있다. 네, 이 있다가 보면 되겠죠. 네. 그거 <웃음> 있다. 오호. 아하하. 보통 여기까지는 시나리오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 같아요. 본인이에요. 어, 아, 열리지 않는군요. 오호라라라. 어라, 어 진짜 친구들이 다 형. 어? 어? 제가 아는 거랑 많이 다른데. 어 그러게요. 히로시귤 인간관계 괜찮았던 걸까요? 뭐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웃음> 어, 진동귤 <웃음> 아 여기 있네요. 돌아 돌아 돌아 다른 애들은 돌아 돌아 약간 나 히로시규 덜덜덜덜덜덜덜덜 네어 귤님 덜덜덜덜 진동모드예요 타켓이 귤님도 무슨 증거로 <문으로 웃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네. <웃음> <웃음> 아니요 <진짜. 웃음> <아닙니까? 웃음> 어떻게 해요 <웃음> 어네 어쨌든 타켓이 EXID설 그러게요 타켓이 문을 닫아버려도 되지 않을까요? 닫아줄게 맞아 닫아주죠 아 근데 덜덜거릴 뿐이에요 <웃음> <웃음> 아니 좀 이렇게 왜... 어어어 어, 어... 어, 되게... 없을까요? 저기 왼쪽 아래가 뭔가 좀 색깔이 진하지 않나요? 정말요? 아닌가요? 아닌가? <웃음> <웃음> 저의 착각이군요 아하 그렇군요 왜... 어, 올라가야 될까요? 올라가 볼까요? 네네 올라가 볼게요 어이 <웃음>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규현이 네 미세하게 네 움직이고 계신 는군요 힘을 내세요 네아숨 쉬는... <웃음> 숨 쉬는 거예요? 아 올라... 안 올라가셨나요? 올라갔는데. 네. 둘다 아무것도. 아 없었어요. 그래요? 여기 잠겨있어. 요 허. 아 그러면 음. 응? 갈 곳이 없는데. 어 그러게요. 왼쪽으로 가볼까요? 아 그럴까요? 여기 아까 그 지나갔으니까 여기 네. 열리지 않을까요? 어안 어, 열리네. 어... 도를 다시 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네. 지도를... 지금... <웃음> 네 네. 지도를. 네. 계단이 보이면 아네 어, <웃음> 계단으로 저희가 올라왔고 아 귤몰레이터 네 귤몰레이터 올라왔고 네 네. 죄송합니다 어, 잘 모르겠어요 올라오세요 귤 네. <웃음> 음... <웃음> 귤몰레이터 별 의미 없네요 자, 작아졌네요 네 굉장히 작아졌네요 네 귤몰레이터 크게 의미는 없었고요 왜 나온거죠 쟤는 덜덜덜덜 덜덜덜덜 저희 저희 저희. 겁쟁이의 표본이. 아 그렇군요. 저랑 다르게. 아아 아, 네? 뭐라고요? 네. 오. 저는 겁쟁이가 아니고. 거아 그래요? 본인이 겁쟁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군요. 네. 굉장히 어허. 어 되게 깜짝 놀랐네요. 되게. 나라는 공포 게임에서 별로 공포를 느끼지는 않는 편인데 어, 이 화면이 방송 내내 계속된다면 상당히 공포일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일단. <웃음> <웃음> 이거 되게 어 이러면은 일단은 편집을 할 것이 없는 <웃음> 귤몰레이터 한번 그냥 컷 편집하고 들어가면 그냥 끝인데 <웃음> 이 접시 조각을 가지고 <웃음> <웃음> 그쵸 뭔가 해야 하는데 저방 뒤에 네. 또 방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아 잡으시죠 여기 어딘가를 찢어야 되나?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를 찢어볼까요? 여기 뭔가 찢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전혀 안 됩니다. 오, 오! 와, 와, 와. 좋습니다. 와, 좋습니다. 도서실이라 하면은 나나님 말이 옳았네. 아, 하저 방에 아하. 파밍할 게 있었네. 그렇죠. 딱 봐도 열리는 게 저기뿐이었으니까요. 자, 알기론 여기가 도서실이고. 아, 그래요. 한번 가보세요. 오 이야.. 가볼까요? 오! 오! 아오니네 나오네요! 등장했네요 드디어! 드디어 오! 드디어 나오네요 일단은 어, 어디 갔죠? 어? 이 소리가.. 어라? 어? 어... 원래 여기 뭔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어... 세이브로 할까요? 아 좋습니다 네 어라? 빛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겠는 저기.. 저기.. 어. 그책아 책상은 저기 막 저런데 있지 않을까요? 이이 이 밑에요? 이 책상 이좀아요 특이하네요. 아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아원이가 쓰는 오. 책상일까요? 어 침실 열쇠. 아하. 오나봐요. 아 오네요. 네 갑시다. 갑시다. 그 그리고 그, 아까 그타케시의 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은 아 여기 또 뭔가 주울 게 있네요. 아 안돼. 네. 아 괜찮습니다. 들어가면 안돼요. 안돼요? 안 돼요. 돼요? 왜요? 왜 죽어요? <웃음> 아, 그렇구어타케시는어디로갔지 아, 아, 아, 아 그렇군요네 어쨌든 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그러네요아그그네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니면그 돌고 그러면, 그러면, 아러 이 아닌 것 같아요 주동... 바로 도망가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장롱으로? 장롱으로 바로 바로 가볼까요? 바로 바로 네 이제 안 네, 놀래 탈수있어아 잠... 그래요? 이제 겨우 한번 나타났을 뿐이에요 아오는 여기 엄청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 오네요 어좀 다른 방향으로 오네요 많이 잡고 왔을 때 봐주나고 오 굉장히 거기가 아니야. 음. 안... <웃음> <웃음> 네일단 안돼 아니 또 네, 쪽까지 <웃음> 어 됐다. 어! 됐다! 됐어요. 됐다 됐다. 어! 뭔 소리! 들어왔고요. 아오니가 들어왔어요. 어! 나갔어요. 아닌가요? 페이크 아니겠죠? 어.. 아오니가 그런 것도 <웃음> 하나요? <웃음> 아.. 안할게아 나오네요. 네 이걸 줍고 손수감을 음... 얻었다. 어, 타케시 네. 거겠죠? 아닌가? 히로시 건가? 누구지? 어... 덜덜덜이 누구였죠? 덜덜덜? 타케시! 타케시 건가 봐요. 어. 히로시 귤이죠. 히로시 아아. 아, 아. <웃음> 3층인가요? 어, 어 여기네. 아 어, 여기군요. 아, 침실. 역시나. 여기도 폭풍 파밍을? 침대! 아! 어! 어, 역시! 어, 근데 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 잘못 민 걸까요? 어, 나갔다가 또... 네네. 아, 그렇군요. 이쪽으로 밀어야 되는 건가 봐요. 이렇게 오, 이쪽으로 안, 안 밀려요. 안 밀려요. 밀려요. 아, 귀여리. <웃음> 우와, 피아 피아노... 안요 피아노가 있고... 아! 피가 있네요. 피겠네요. 이 피를... 네, 홈 수, 홈으로 닦아요. 공부를 좀 해오셨군요. 제 5년 전 기억이... 아! 아, 어? 아닐 수도 있어 자동으로 여, 5년 전 기억. 나 연세가 나오는 부분이군요 그아니었어아 아니었나요? <웃음> 아니었나요? 아니었나요? 어. 아니 다시 닦아보세요! 다시 닦아보세요! 다시요? 다시 닦아보세요 제대로 닦아 아니 뭐가 없어서 못한다는데요? 아 그래요? 세제가 있어요 나면. 아 세제를 세제를 묻혀서 어, 되게 디테일하네요 세제라고 하면 세탁세제나 주방세제. 주방세제가 아닐까요? 아 딱히 집에서 뭘 해먹는 편은 아닌가 보네요 아오 언니는 어네 딱히 아, 시켜먹나 보네요 요즘 뭐 배달이 워낙에잘 되니까 뭐 좋죠 딜리버리가 잘 되죠 특히 부엌에서 오? 어, 화장실 어, 열려와 화장실 손 씻고 네 있나요? 저기 욕조에 물이 차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쪽. 드라이버로. 아 드라이버 무기일까요? 아오니 어머 이렇게. 어! 여기 돌려요. 오호호. 오 저기 세제. 아호 오호호. 오호호. 세이브. 세이브를 하라는. 오, 세이브 세이브. 아. 아. 아. 아. 뚜껑 아. 아. 아. 아. 아. 아. 드라이브로뺄수 있을까요? 그 아, 그런 이거 아, 이겠죠게이 아, 이렇게요게 이렇게요? <웃음> 아, 여기 게 어, 어, 아, 이거 이 아, 있으니까 그런가요? 지우 아, 게 아, 이 아, 하하하 세제를 거 아, 거 아, 어 네? 또 써줘야 되나 봐요. 아, 이거 어떻게? 아, 이 아, 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아, 이 아, 915, 네, 915네요. 와, 왔다 맞다, 맞다, 맞다, 다다 와, 아원이나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어방 어디 가세요? 오. 그 지혜로운 사모님분께서 세이브를 한번 외쳐 주셔 가지고 아, 변기 뚜껑. 어, 마성의 변기 뚜껑. 변기 뚜껑은 닫혀 있으면 불안. 해 아, 어, 뭐야? 네. 원래 이렇게 나와요? 어, 그러게요? 되게 아, 일단 좀 저희 자주 가는 안 되겠는데요? 안 되나요? 아, 그럼 따돌리. <웃음> 됐어요. 갔어어요 아, 쥴 무빙 네. 아, 쥴리 무빙 당 네. 다시 세이브하고. 아, 네. 어, <웃음> 세이브 정도. 음. 네. 몸바른 예. 915죠. 네, 네, 네. 와, 얼나 돼요? 내려가서. 내려가서. 아니 돌아오는. 이건 아오니가 그렇소? 팔이 긴 것. 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얘는 세수도못할것 뭐, 같아요. 팔 길이. 네. 쭈 화이팅! 네! 915 915 아! 크리스도 아, 아, 네! 워! 크리스도님! 네, 감사합니다! 네, 큐!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스토리. 오! 오! 오! 오! 아에에 에잇! 오! 와!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웃음> 이거... 이게 또. 건반 모양이었잖아요? 네. 어... 9... 아니까요 9... 1... 왜? 뭐 지금 이유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아오니라는 게임이고요 공포게임이에요 이게 워! 맞죠? 워! 왜? 아이방 열쇠라고? 아네 있던데 감사합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호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큰일 날뻔했어요 다음주 올라갈게 없을 뻔했다 아이방 어? 어? 있다 누가 있다 어, 세이브 <웃음> 이렇게 촘촘하게 세이브 히로시군 무사했구나 다른 애들은 글쎄 흩어져 버렸으니까 그렇구나 어 나와 함께 가자 여기 꼼짝 말고 있어 귤림께 선택권 드릴게요 자아리타운 영화구가 네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귤림의 선택은 꼼짝 말고 있어 오! 알았어 네왜안 데려가시는 거죠? 우리 가면 위험합니다 아 그런가요? 버려야 할 수도 아 그래요? 그래서 미리 버리시는 건가요? <웃음> 아니요 아니요 <웃음> 미리 그러니까, 버린 것 같은데 <웃음> 여긴 안전하니까 아, 뭐, 어째서죠? 여기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안전, 있으신가요? 안전했잖아요 아... 아 안전했으니까 네. 안전하고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다 그런거 되게 귀납적이네요 네. 그쵸? 어허 부자를 움직여볼까요? 밀어보던가요? 아 밀리죠? 어? 어? 위에 뭐가 아, 그렇죠, 있어요 아 그렇죠, 그쵸 저기 밟고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全部 막혀 있어. 갇혀 버린 거야 우리들. 그런 것 같네. 분담해서 탐색해 보자. 나는 1층을 보고 올게. 거긴다 봤는데. 잘 부탁해, 네. 그러시길한분더 남겼습니다. 조장이네. 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이 볼까요? 옷장 볼까요? 네. 안에 들어. 더더더더. 나 끼니. 왜 들어가니? <웃음> 왜? <웃음> 아니, <웃음> 지금 가, 지금부터 들어가 있기 에는데 어쩔 마음이 편했네. 해 아, <웃음> 여기 <웃음> 뭐 나오세요. 네. 오! 와! 오! 우와. 오! 시공간의 문 같은 느낌이네요. 오후. 여기 옷장 열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웃음> 옷장 좋아하시나 봐요. <웃음> 아! 아까 그 시공간의 문 같은 곳에서 파밍할 것이 있다는 네, 훈수 감사합니다. 감사. <웃음> 저희끼리 뭘할 수가 없어요. 네, 이쯤에서 아니가 나왔죠. 는게맞다고 이거 챙길게 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챙기는 걸까요? 문을 가져갈 수 있는 걸로. 아 문장을, <웃음> 문장을 이렇게, 어, 문장을, 아네 뗐네요. 문고리를... 아문 고리를, 네. 아네 뗐네요. 문장을 떼서 뗏어서... 할수 없지만 문 고리를 g 도 하였습니다. 고고 친구한테 고고고. 다시 가 볼까요? 아 친구, 아,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 그쵸 그쵸 그쵸. 타크로. 아아얘 별론가봐. 히로시규의마 이름은 의식 중에도 부르지 않네요. <웃음> 이거 왜 이거 <자꾸 웃음> 야 아무 의미 없잖아. 네, 이쯤에는 조금 더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 게임이 의외로 아무것도 없는 벽 같은 곳에 음. 뭔가. 아 진짜 돈 나는 생각이 와. 네, 가보겠습니다. 저희 세이브 한 거만 잘라도 콘텐츠하 나올 나것 같죠. 오. 와! 아, 개다미방이군요저기서 아... 네. 나왔던 거 느껴. 기억... 올라가 봅시다. 돌아오네 어, <웃음> 아, 너무 빨라요. <웃음> 같이 네. 아니 거기 있으라고 해놓고 근로 가시면 어떡해요? 나왔습니다. 아오니, 네. 아오니가 상에 보통 보라색이죠, 그죠? 네. 보라색이죠? 아오 이로가 아니에요. 아오 색깔 아오 이가 아니죠? 아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 아오... 탭. 오. 오. 오. 세이브. 오. 오? 오, 오. 아그 라이터 오일이 있으니까 뭔가 얻을 수 있겠군요 다음번에 불에켤수 있겠군요 시야가 좁아지는 구간이 있나봐요 그런가 보네요 너무 싫다고요 <웃음> 너무 싫다고요? 생독사아 <신속사경>. 그렇군요 <웃음> 여기서 접시 조각 아, 접시 조각을 잘 보시면 네. 보이십니아 저기 뭔가 뭔가 다른 아 곳이 있군요 저에 찢는 건가요? 아 찢는 우와. 거군요 들어갑시다 <웃음> 손잡이도 있습니다! 공교롭게! 손잡이. 그러게 이게 열린다고? 와, 와. 세이브라고요? <웃음> 아! 불이 안 붙네! 라이터 오일을 먼저 받았어요! 아! 굉장히 정경 게임이네요! 예! 딱. 세이브 <웃음> 어... 세이브 치유! 세이브! 직호크! 어? 어, 초! 아! 어, 불에 붙이면 되겠네요! 네! 와! 확 밝아졌습니다! 어! 저기! 사진이! 어! 뭐죠? 인강이! 어? 어! 어... 귤림 같네요 되게! 왜? 네? 귤의 어? 색깔이잖아요! 어허허! 아! 귤림 사진이 치워졌네요! 네! 음... 음, 음, 음. 오! 아! 들어시다 아. 지하실 열쇠를 얻었다. 아 아오니. 여기서 없습니다. 춤을 추죠. 아그 춤을 추려나요? 구애춤 같은. 아오니 눈이 되게 크고. 코도 크네요. 코도 크네다 일단. 손도 커요. 쿨톤. 쿨톤 쿨톤 보라색이 잘 받기는 힘들어요. 그, 피부가 생각보다 좋은데. 아그 되게 좋습니다. 차티가 없어요 일단. 네. 가야 갈까요 네. 제가 먼저 선발대로 나섰고요. 네. 하겠습니다. 지하실로 갈수 있겠군요. 네. <웃음> 아 아. 아미카 방해가. 미카방오 방해. 어. 왔다. 어. 오. 오. 미카 번득 희번득. 희번득. 아 아, 아니, 표정이 있네요 수 있을까요? 아오니 없네요 아오니 표정이 있네요 아오니도 혹시요? 이 페이셜이 어, 굉장히 다채롭네요 네. 에이 나라형도 놀라고 그래야 하는데 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놀라지 않아요 약간. 돌아. 움직이는, 움직이는 거 봐요 <웃음> 유연하네요 아오니 유연하네요 목이 저렇게 돌아가는 거는 일단은 저 아오니는 결린 게 없다는 거잖아요 일단 유연한 거죠 오! 잘못한다 왜있었와와 따돌렸네요 아오이 유연하네요 목이 이런 부분 돌아가는 거는 적어도 눈동자도 불러 컴퓨터로 하는 직종에 종사하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뭉치면안 돌아가잖아요 오! 우와, 저기 반짝! 어? 아, 팔이 닿지 않나봐요 아 뭔가 높은 걸 가져와야 하는데 네아 의자를, 의자를 가져가면 되겠군요! 네. 아, 아 저기까지 가져가야 된다고요? 우와. 아 저기 위에도 뭐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저거부터 가져갔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미 늦은 걸까요? 네 다시 돌아갈까요? 저거부터 가져갈까요? 네. 네 굉장히 그... 사실 이렇게 가구를 끄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아래층에 음. 누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오니가 아래층에 있으면 좀 성가시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러어서 가고 있습니다. 아래층에 혹시나, 어, 떤 아오니가 살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네, 할수 없었습니다. 힘이 없어요, 이 아이는. 네, 지하 감옥 지하... 여요 와! 이 집은 상당하군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아무 생각 <웃음> 들어가는 거 싫다고 하셨잖아요 스탠바이 때 옷장에서 괴물나 무서운 사람이 나오는 걸 어릴 때 보이셔서 옷장 무섭다 그러셨잖아요 어릴 때옷 지금은 아닌가? 지금 옷장 지금 들어가는 지금 옷 <웃음> 편한 데가 오니까 <오는> <웃음> 응.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탐색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뚝뚝뚝뚝뚝뚝 아! 감옥이군요! 이거 열수 있지 않을까요? 저 열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요 아닙니다! 열어야 아오니를 만날 수 있겠죠? 지하감옥 열쇠를 들어갑시다! 들어가고 문을 닫을까요? 오! 좋아요! <웃음> 안 닫히나봐요? 아 닫혔어요 아 초가 있네요 역시나 어! 아, 저기 뭔가 글자가 있는데요 어... 어, 이거는 거울입니다 아니고요 뭐더라? 이거 약간 그저 <웃음> 예전에 이거 레이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네. 이게 창세 밖에서 봤을 때 뭔가 다른 글자가 아 됐었던 그트레이 있었던 구간인 것 같습니다 나가 나가서! 그쵸 그쵸! 여기서 다시 봤을 때! 아 그쵸! 와. 5376! 5376! 5376! 차주분 차 빼주세요! 네! 네차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갈수 있는 건 아니겠죠? 아하. 아니네. 음, 아 아니네.. 그요 일단 조금 더.. 또.. 네! 보면 네! 밀리는 게 있는 거 아닐까? 아아! 아책이 뒤를 한번 탐색해보라는오 왜 열리는데 <웃음> 아니 놀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그냥 리액션이 <웃음> 아! 참된 방송인이시네요 그렇죠 참 스트리머 저 지금 놀라는 걸로 다들 아, 착각하시네요 아 그렇군요 연기군요 다 연기입니다 와 일자 일자네, 드라이버 네네네아 저희에게 이런 게 있었군요 네아 힘을 바꾸고 저장을 하고 <웃음> 드라이버를 바꾸는 것조차 저장을 해야 되나요? 네 어. 걸 써야 되나? 아그그그라이버 아하 되었군요 5376 이었습니다 5376 뭔가 나오겠죠? 어 나옵니다 5376네5376네 헬로 나라 리코창 네 리코창 왜본인이실까요 네. 리가왜안열리죠 그럴게요 결과 안 열릴까요? <웃음> <웃음> <와>. <웃음> 아, 피아노방 금 m 가 n g a Piano Manga, Piano Manga, Piano Manga, Piano Manga, p i a n 3층 a n g a Piano m a n 아니 옷장에 n 던가 3층으로 Piano Manga, p i a 아 o Manga, p <웃음> 저 아까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지 들어고. 아까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아까 들어가 열어 보세요, 지금. 안 안쪽... 쳐. 아니, 지금 잠깐만 열어. 저기 안에 있다고요 어, 어, 어. 저기 안에 <웃음> 있다. <있단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열면 선수 피스 모르세요? 선수 피스? 어, 참나. 여기가 안디데 이번은 진심이에요. 이게 진심 본이에요. 피아노방 금지. 여기가 3층. 3층. 3층에서 여기서 피아노 봐. 피아노 봐. 민터의서 미니 찬 거리 가서 암이 다합규니다 규규니가 쏠님의 깜짝이 리면쏠니다규큐귤규이가규야 되는데... 감사니니다